Tu vois, tu vois, tu vois, o o <웃음> 너는 그냥 그거봐 제가 내일 물가니까 너는 <웃음> 너는 그냥 티드라 <웃음> 옆에 있어 나는 그냥 사장이야 <웃음> 진 짱이 <웃음> 아, <야, 야. 웃음> 댄스 다 아니요, 있었어요 그럼 쳐야 돼? 네? 네시래 응.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어? 얘 <얘네가 웃음> 나오고 싶어요. 신세계. 신세계. 신세계. 신세계. 신세계. 신세계. 신세계. 신세계. 신세계. 신세계. 신세계. 신 또 늦지 면서 아 새풋 엠 gặp anh là em biết em xin t ì 는뭐최 얘는 진짜 주 저희 팀에 없는 것 같아요. 백종현 선수 좀 준비 중 아닌가요? 아 맞아요. 아니에요. 뭐 그런 사람인 줄 알, 착각하는 거예요. 태생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웃음> 저랑 같이 불가로 하시죠. 호치님들 한번 해주면. 한번만 한 하셔도 돼요 데뷔 불가만 고르시나요? <웃음> 다하면안 돼요 아 돼요? <웃음> 예예예예예그네요 아, <웃음> 누가 먹어요다내려가지고에국민 <웃음> 데뷔 불가 코미디는 없어요, 코미디? 아, 예능. 예능이 코미디예요 네. 아. 어, 데뷔 불가의 선수 누가 이런 거예요? 이재기 선수였어요. 이재기 선수였어요. 제기 네. 자, 잘해놨네. 보컬. <웃음> 그럴 응. 이조이플레이데이 아, 여기 이습니가 못하는 거예요? 네. 됐습니다. 아, 하트님. 하 나보다 해라. 선수 아, <웃음> 민선선수. 미더워서 좀이 나도 나나는비주 있어. 있어. 이제 없어요? 니다 있어. 네뭐여기 빨리 갖고 네. 사실은 어디로 가십시오? 신비주의. 신비주의? 신비주의, 김용희. 김용무 조건. 신비주의. 선수들 사이에서 신비주의. 이상해요. SS, 시키면 해야신다 Hahahaha <laughs>